혹시 내가 등록하러 간 센터에 때마침 지금만 할것 같은 정말 짜릿한 할인율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착용할 곳을 못 찾아서 이렇게 옷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핸드마이크예요 <웃음>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헬스장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헬스장을 찾게 돼요 근데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헬스장이나 무턱대고 등록했다가는 기부천사로 남기 쉽습니다 어떤 헬스장이 좋을지 어떻게 등록하는 게 좋을지 어떤 PT 선생님을 찾을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헬스장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꿀팁을 가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헬스장 고르는 방법 헬스장을 고르실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이 접근성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금 더 힘내서 헬스장으로 가게 돼요 근데 헬스장이 집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그 가는 길의 귀찮음이 우리의 운동할 의지를 자꾸만 잡아당겨 내립니다 멀리 있는 되게 시설 좋고 핫한 헬스장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번 간신히 가는 것보다 가까운 헬스장에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센터의 시설과 청결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가까운 헬스장 등록해서 꾸준히 다니다가 불편함이 생기면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명한 헬스장 등록 방법. 헬스장마다 세부적인 금액 차이는 있지만 1일 방문, 1개월,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보통 한 번에 많은 기간을 결제할수록 할인율이 높게 적용되어. 혹시 내가 등록하러 간 센터에 때마침 지금만 할것 같은 정말 짜릿한 할인율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만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록하실 때 가장 저렴하고 혜택이 커보이는 1년을 무턱대고 등록했다가 우리 모두 기부천사로 남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등록하고 이용해본 후에 내가 이 센터를 꾸준히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면 그 이후에 6개월이나 1년을 결제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1년치 결제하고 한달 다니다가 뒤에 개월 수 날리시는 것보다 훨씬 기회비용이 적어질 거예요. 세 번째, 가성비 좋은 헬스장 이용 방법. 보통 헬스장엔 GX 수 수업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 조금의 추가금만 지불해도 이센터의 다양한 GX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헬스장에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PT를 등록하자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 GX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매트필라테스, 요가, 줌바 댄스, 다이어트 댄스 등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운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내가 운동을 처음 처음 시작한다면 이 GX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평소에 내가 원하는 GX 50분 정도 수업 들으시고 이후에 시간이나 체력이 된다면 런닝머신 30분 가볍게 스트레칭 요 세트로 구성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번째 나에게 맞는 PT 선생님 잘 찾는 방법 보통 헬스장을 등록하게 되면 무료 2회 개인 레슨 체험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내가 따로 찾는 선생님이 없다면 랜덤으로 선생님을 배정받게 되는데 이 무료 이해 수업은 공짜로 선생님께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랜덤의 선생님을 배정받기보다는 아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실 때 개인 레슨은 나중에 받겠다고 의사를 전한 뒤에 혼자 센터를 조금씩 다녀보면서 개인 레슨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을 조금씩 슬쩍슬쩍 관찰해보세요. 선생님이 레슨 스타일이 어떤지 어떻게 꼼꼼하게 잘 알려주는지 내가 원하는 바를 회원님께 알려주고 있는지 다른 회원님들 수업하시는데 이렇게 뚫어져라 볼순 없겠지만 한달 정도 다니면서 천천히 조금씩 지켜보다 보면 아, 저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 하는 선생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께 무료 수업을 신청해 받아보고 PT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PT 등록도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많은 세션을 결제할수록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너무 많은 횟수보단 10회에서 20회 정도만 등록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간단하지만 알아두면 정말 좋은 헬스장 이용 등록 꿀팁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 영상을 보신 지키미분들은 나에게 맞는 좋은 헬스장 잘 찾고 등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세상의 모든 다이어터들이 탈 다이어트 하는 그날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안녕 아 안녕